오늘 알아볼 내용은 원정대에 대한 것이에요. 원정대는 다른 게임에서 길드 시스템과 유사한 컨텐츠로 동일한 세력의 사람들이 그룹을 결성하여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며 타 게임에서는 길드에 가입하는 것이 선택사항인 것에 비하면 아키에이지에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원정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정보창에서 원정대 탭을 눌러 현재 인원을 모집중인 원정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정대를 만들고자 한다면 마을에 있는 원정대 관리 NPC에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원정대 생성의 조건으로는 본인을 제외한 4명의 유저와 5인의 파티를 구성하여 신청해야하고 비용으로 1골드가 소비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원정대의 주된 기능은 전용 채팅, 원정대 레벨에 따른 버프 효과, 공원도 상점 이용 가능, 원정대 전투 컨텐츠가 있으며, 원정대에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로 버프효과가 게임플레이에 아주 유용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원정대의 버프효과 중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6레벨부터 받을 수 있는 날틀의 속도 증가이며, 이외에도 경험치 획득량, 전리품 획득률, 기다림의 기운 시간 감소 등 게임플레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버프를 받기 위해서는 원정대 레벨을 올려야 하며 레벨을 상향시키는 방법으로는 원정대 임무를 완료하거나 원정대원의 레벨을 올려서 경험치를 채울 수 있고 하루에 상승시킬 수 있는 경험치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하게 올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한 원정대원의 레벨이 상승할 때오르는 경험치는 10부터 55까지만 적용이 되고 계승자 레벨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원정대 전투 컨텐츠는 원정대장이 상대 원정대에 속한 캐릭터를 타겟팅하여 선포할 수 있으며 세력에 관계없이 해당 원정대와 자유로운 전투가 가능해지고 죽이더라도 피자국이 발생하지 않아 범죄 점수가 상승하지 않아요. 따라서 평화지역에서 등짐을 뺏는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공원도 상점에서 판매하는 정전협정서를 사용하여 모호상태를 유지해두는 것이 좋아요. 공원도 상점에서는 원정대 레벨에 따라 구입이 가능한 물품의 제한이 해금이 되며, 인문나 퀘스트를 통해 상승시킬 수 있는 공원도를 소비하여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주로 구매하는 물품은 망토, 정전협정서, 붉은저승의 불꽃이며, 망토의 경우는 예전에 제작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붉은저승의 불꽃은 흔히 원정대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원정대원을 소환할 때 사용하는 아이템이에요.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환할 원정대원을 체크한 후에 원정대원 소환을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전 도중에 움직이면 소환이 취소되기 때문에 멈춘 상태로 사용해야 해요. 이제 원정대 임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무는 총 6개가 있으며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초기화가 되고 초기화가 된 후에는 다시 활성화를 해줘야 임무를 완료할 수 있어요. 첫번째 임무는 빛나는 해안에 위치한 기지를 개척하는 것에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다섯종류의 퀘스트 중 하나만 완료해도 임무를 달성할 수 있어요. 퀘스트의 수락은 빛나는 해안 주거지역의 개척단 NPC에게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단계를 완료하는 것이 제일 편하게 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1단계 퀘스트의 내용은 원대륙 아키움 가공대를 통하여 희미한 아키움 꾸러미를 제작하고 기지 내부에 위치한 NPC에게 전달해주면 끝나는 간단한 퀘스트이며 재료로는 별빛 아키움 가루 6개를 필요로 해요. NPC에게 등짐을 전달하면 퀘스트 보상 외에도 임무로 인한 보상까지 습득할 수 있으며 일정시간동안 원정대 버프가 강화되는 효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발현된 원정대 버프에는 기다림의 기운 시간을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레이드 공대에서 발현을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 임무를 완료하여 강화 버프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 임무는 오염막기로 원대륙에 있는 엄페오나 우상을 처치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몬스터는 공성 데미지로만 피해를 입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차를 사용해야 해요. 물론 주변에 놓여진 작살포를 사용하여 부수는 것도 가능하지만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하루종일 때려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차로 하는 게 좋아요. 전차가 없어서 진행을 할수 없다면 원정대원이나 세력창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도와줄 거예요. 다음 임무는 신비한 성장의 식생을 길러 납품하는 것으로 임무 자체에는 원정대 경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헌도만 습득할 수 있으며 식생을 납품할 때마다 원정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어요. 해당 식생은 농부의 작업대를 통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해바라기, 호박, 오리, 소나무로 네종류가 있고 종류마다 필요한 성장시간이 차이나요. 또한 임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생은 해바라기는 4개, 호박은 3개, 오리는 2개, 소나무는 1개이며 개인적으로는 가장 짧은 4시간의 성장시간을 갖고 있는 해바라기 4개로 완료하는 것을 추천해요. 식생의 사이즈는 호박머리허수아비를 기준으로 4개까지 심을 수 있으며 간혹 크게 자라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어요. 영롱한으로 자란 식생을 채집하면 순위정보에서 천하제일 농장의 점수가 상승하며 등수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네 번째 임무는 다른 임무들과 다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철죽에 가죽, 옷감, 목재와 고뇌 황금망치를 원정대 관리인에게 납품하는 것이에요. 고뇌 황금망치는 잡화상인에게 개당 1골드에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소비되는 가치에 비하면 상승하는 원정대 경험치나 공헌도가 매우 낮아서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 임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 임무는 주민회관 안에 있는 푸른소금 상의 1회를 완료하는 것이며 NPC에게 1골드에 구매할 수 있고, 퀘스트의 내용은 지역의 특정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이에요. 퀘스트의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며 보상으로 델피나드의 별까지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진행해주는 것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주민회관은 지옥 늑지대에서 새끼 거미를 잡는 것으로 진행하며, 주민회관 바로 앞쪽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어요. 마지막 임무는 명시된 보스들 중에 하나를 처치하는 것으로 낮진과 밤진을 통해서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해강 몬스터를 처치하기 전에 꼭 임무를 활성화해둔 상태여야 완료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오늘은 원정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초보자분들이 망토를 얻기 위해서 아무 원정대나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입한 원정대에 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일부 원정대는 적대 세력이 만들어 둔 경우도 있고 비매너 행위로 인해서 배척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원정대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공대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으니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면 바로 탈퇴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원정대에서 탈퇴하면 하루 동안 다른 원정대에 가입을 할수 없으며, 올려두었던 공원도는 증발하게 되니 상점에서 아이템으로 전부 구매한 후에 탈퇴하도록 하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